안녕하세요 대선네드강 광자라고 있는 에버머스튜디오의고현빈입니다 오늘은 이사진입니다 이사진은 제가 평소에 을지로 삼가를 굉장히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세운 삼가도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뭐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앞에 청계천이 있는데 굳이 공원을 또 만들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뭐 만든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을지로 삼가 만큼의 그 에리어를 가지고 있는 빈티지한 동네가 이제 거의 없죠 있어봐야 이제 물레동 쪽 뿐인데 물레동은 굉장히 에리어가 좁아요 좁기도 좁고 어반 이상이 음식점인데 골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사람이 한명, 두명도 같이 못 지나가는 골목이 너무 많고 어 아무래도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뭐 제가 선호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어쨌든 을지로 3가에서 촬영을 하고 거의 이제 뭐 세트 메뉴처럼 지하철 저는 을지로 4가에서 시작을 해서 을지로 3가 쪽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좀더 옵니다 명동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커피숍 이 있죠 커피 한약방이었나 여기가 여기가 3층인데 3층에 올라가시게 되면 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잉어가 여러 마리가 있는 수록관이 있습니다 아, 요새는 잘안 가는데 어쨌든 평소에는 자주 갔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기가 굉장히 좀 난감해요 아, 이 당시에는 제가 오디 마크3를 쓰고 있기도 했고 이 핀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 물방울 올라오는 거 얘네 움직이는 거해갖고 사람한테 핀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요 얘네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핀을 맞추려고 보면 은 얘네가 싹 가려요 이거, 이거 찍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마 지금 찍으면 은 눈에 맞춰주고 하니까 좀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사진이고 오늘은 평소에 쓰지 않던 프로파일을 섞어서 써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정할 때가 별로 없거든요 색상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도 역시나 제 취향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취향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지금 보게 되면 얼굴이 많이 가려졌죠 이거 나중에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지울 것이냐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우선은 이거를 뭐 밝기를 어떻게 갈 거냐 너무 어두우니까 뉴트럴로 와 볼까 근데 뉴트럴로 하면 너무 뿌얘요 차라리 그냥 컬러에 노출 살짝 올리고 얘날아가지 않을 정도까지만 발생 날라가도 크게 상관은 별로 없어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지. 어, 이거가 날아갔네요. 이러진 않거든요. 적당히 내려주시고, 이 정도 뒤에 빛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도 이 위에 수족관 위쪽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명이 사람한테 비친 거예요. 여기, 여기는 뒤에서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조명이 아, 어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보정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촬영을 하는 사람과 부정만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그거죠 부정만 하는 사람은 실제로 조명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죠 아 얘가 밝으니까 이 위에 뭐가 있겠구나 그리고 뭐 뒤에 있으니까 여기가 들어가겠구나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촬영을 한 사람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알수 있죠 근데 뭐 이것도 따지는 사람이나 따지지 안 따지는 사람은 그냥 보정하더라고요 어 지울 거선 좀 약간 좀 지워주고 뭐뗀거 같아요 뗀지 뭐 긁힌 글킹 건지 이거는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이거 지워주고 어디까지 지울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살릴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우선 이거 지우고 저기를 어떻게 살리느냐 간단합니다 옆에서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를 무슨 막 도장질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신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눈 모양 은 똑같죠? 이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띄어다가, 트랜스폼. 사이즈 조금 작게 해서, 붙여주시고, 우선은 밝기를 맞춰줍니다. 지금 눈, 방향이 이상해요. 뻗다 켰다 하면서, 여기를 살짝 눌러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쌍꺼풀이 조금 더, 이쪽에 비해서, 얇죠 이 정도 하고 위치도 조금 변경해 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눈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기초적인 리퀴 같은 걸 해주겠죠 사실상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마른 편이기 때문에 리퀴를 크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한이 정도? 여기 그리고 뭐 약간 그냥 취향에 따라 다른 거죠 안 만져도 상관이 없고 자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뒤통수를 삐져나오게 뒤로 나오게 하고 싶은데 위뒤 옆에 이게 걸린다 그럴 때에는 이쪽으로 빼지 마시고 위로 빼세요 그리고 여기를 조금 빼주면 되죠 그러면 이 창틀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뒤통수를 뺄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위로 빼고, 나머지를 땡기세요. 뒤에 배경 결대로 빼주시는 편이 제일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위로, 위로. 이렇게 해도 튀어나와 보이긴 한단 말이죠.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빼놓고서는, 아, 청틀이 망가졌네. 다시 만져야겠네. 아, 전일두번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 번에 끝나야, 빨리 끝나야지. 그래서 뭐, 저, 뭐, 저는 뭐, 물건 옮길 때도 한 번에 다 옮겨요. 그이 거기를 두번 왔다 갔다 하고 싶지 가 않아 그러니까 아예 처음 할 때부터 잘 해주시면 나중에 일을 두번 해야 되는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성격이 급한데 왜 게을러지 어쨌든 이렇게 맞춰 주시고 자 솔직히 이거 그냥 써도 돼요 내 맘이죠 하지만 나는 여기서 색깔을 좀더 주고 싶다 우선은 이 레이어에서는 저는 리퀴를 했습니다 리퀴와 약간은 지워졌죠 원래 지운 거 이외에 리퀴를 따로 해줬어야 되는데 자 다음에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카메라 로우에 들어갑니다 카메라 로우에 들어가서 전체 톤 메인이 되는 톤 사람들이 저한테 프로파일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밑간이라고 어떤 걸 밑간으로 갈 것이냐 지금 보면은 앞에가 좀 뿌예요 좀 앞에가 좀 약간 좀 선명한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어둡죠 보면 눈이 선명해지는 걸알수 있죠 하지만 노란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떼줍니다 냈어요. 그리고 뒤에 배경은 뭘로 갈 거냐 이 색깔이 나을까 여기가 지금 색깔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가 될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센 걸로 갑니다 센 거는 나중에 낮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약한 건 올리면 이상해지죠 자 우선 다시 또 새로운 복사 레이어나가 만들고 여기서 아까 봤던 6번 버을 클릭해 줍니다 안 보이죠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레이어 마스크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걸아 주시게 되면 아무, 위에 거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흰색 브러쉬로 해서 슬금슬금 그어줘요 근데 1 0 0 하게 되면 너무 지워져 버리니까 한 50정도 해서 살짝만 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가 얇기 때문에 굳이 뭐저 끝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빛이 많이 들어왔죠 이 정도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빛이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약간의 반사가 될수 있죠 굳이 여기를 싹다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은한이 네, 정도 할것 같아요 이 정도 해주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의 이 핑크톤 핑크톤이 많이 지워진 걸볼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피부톤도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파시티를 약간 낮춰줍니다 살짝만 들어올 수 있대 네. 들어가서 합쳐줘요 비교를 해 봐야겠죠 괜찮나? 음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들어가서 다른 게할게 게 있나 살펴보게 되죠 방금 전까지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지만 아예 색깔이 달라진 상태에서 이걸 다시 보게 되면 은 아까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찾아봐요 여기서 어떤 분위기로 갈 것인가 뒤에가 뽀얗게 들어올 걸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앞에가 뭐 밝은 걸로 갈 거냐 그거에 따라서 사진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죠 참고로 저는 어 작업을 할때 듣는 음악에 따라서도 어 사진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명함은 없죠 500 이긴 하지만 어 핀도 뭐 거의 잘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이 사진을 선명하게 가는 것보다는 약간은 필름 톤이나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 사진을 뭐 조리개를 왕창 조이고 찍었다면 모르겠지만 3.2 잖아요 오 d 마크3 같은 경우에는 핀을 잘못 잡습니다 핀을 잘못 잡는 상태에서 3.2까지 떨어뜨렸다는 거는 그냥 아 분위기 상가, 분위기로 상 가야겠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대충한 이 정도 가고 노출을 약간 올린 후에 저는 이 뒤에서 빛이 쏟아지는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이미 많이 쏟아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방사형을 사용합니다 방사형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내려 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를 지워야 되니까 귀찮죠 물론 이렇게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어차피 뭐이 모양이라고 한다면 방사형을 쓰는 게더 낫죠 <웃음> 까만색으로 바꿔주시고 킥마스크 여기서부터 이렇게 퍼진다 이렇게 하고 나서 좀더 퍼져도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좀더더 더 내려와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J 그리고 이 부분을 스크린으로 바꿔줍니다. 굉장히 밝아지죠? 저는 이렇게 밝은 건 원치 않아요. 대충 한이 정도. 하고 원래가 이게 좀 붉은 빛이었는데 스크린으로 바꾸게 되면은 원래 있던 빛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이 그냥 밝아지게 나옵니다. 오히려 색깔이 빠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카메라로 들어가요. 카메라로 들어가서 노란빛과 붉은빛을 같이 넣어주죠. 오히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기로는 이제 웬만한 빛은 2대1 비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여기는 이 색깔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맘대로 된 거죠. 오히려 이 부분이 약간 붉은색 계열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붉은색을 더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은 자기 마음이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왜냐 33이니까 이거 올리면 많이 차이 납니다 이정도해 주시고 저는 뭐 여기서 굳이 더 만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피부가 얼룩덜룩 하죠 이런 부분들은 브러쉬 빈 레이어 잡아주시고 브러쉬로 쓱쓱 그어주세요 넓게 그리고 쓸데없는 부분은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도 칠해주긴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그림자가 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랑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얘네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죠 몸에 있는 그림자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빈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는 여기에 맞는 요정도 톤으로 넓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건 지워주세요 간단하죠? 자 어느정도 작업이 됐다 싶으시면 이제 해야 할 일이 합쳐 주시고 아마 노이즈가 신경쓰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진 자체가 우선 노이즈가 많이 껴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이즈를 지워봐야 어차피 디테일만 뭉개집니다 지금 제가 신경쓰이는 부분은 노이즈와 함께 따라온 컬러 컬러 노이즈죠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색수차도 크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서 우선은 컬러 노이즈를 전체적으로 한번 지워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껴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컬러 노이즈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합니다 자 디테일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있죠 노이즈 리덕션 밑에 컬러 노이즈도 있습니다 대충 한50 정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확대를 해서 봐야겠죠 여기 눈을 어떻게 하시면 보입니다 근데 컬러 노이즈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노이즈 리덕션 해주시게 되면 어느 정도 살아나기는 하나 디테일이 뭉개져 버리죠 차라리 그냥 노이즈를 살려놓고 아 이건 필름 톤이에요 필름 느낌 사진입니다 이러면 돼요 물론 노이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촬영하실 때부터 ISO를 저처럼 높이지 말고 ISO 100인 상태로 최대한 잘 고정을 해서 촬영해주시는 거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노이즈에 민감하신 분들은 제가 작업하는 걸 보면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 전 노이즈에 아예 신경을 안 쓰거든요 노이즈, 색수차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진이 뭐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잘 나오는 거내 취향에, 내 기분에 맞게 잘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스 밑간은 먼저 해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제이 넣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꼭 프로파일을 먼저 쓰고 프리셋을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뭘 먼저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둘다 밑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저는 뭔가 괜히 만졌다가는 사진이 망할 수 있는 고그 위치 정도에 서 있습니다. 굳이 안 만져도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봤을 때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색깔이 너무 날라가. 낮춰보고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평소에는 제가 여기 컬러그레이딩을 사용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약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OK를 눌러주고 새로운 레이어에 가서 해주세요 새로운 레이어에 가서 미드톤을 약간 만지면서 그림자를 얼마큼 줄 것인가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가서 컨트라스트는 얼만큼 줄 것인가 저는 그냥 이렇게 뿌연 사진이 좋아요 섀도우를 올려서 뭐 이런 부분에 어느정도 뿌옇게 갈 것인가 저는 이 사진은 그냥 뿌옇게 갈 거를 처음부터 예상하고 찍어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네 됐네요 자 어쨌든 제 취향은 요 근래에는 이런 사진입니다 여기서 뭐더 준다고 하면은 이쪽에 그 비네팅 같은 걸줄수 있겠죠 비네팅 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뭐비네팅 툴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뭐야 킥마스크로 적당하게 잡아서 그냥 커브를 내려주셔도 비네팅 은 먹습니다 또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촌실 없겠죠 하여튼 오늘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제가 만든 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튼 오늘 사진은 이 사진이니까 보정을 음... 해서 보내주실 분들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